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입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모두들 코로나 때 많이 힘드시죠? 그래도 힘내세요. 화이팅! 저는 물건만 파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요. 사람 마음까지 힐링해주고 또 뭔가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해서 이 코로나 시대에 서로 도와가며 서로 위로해주며 그런 따뜻한 그런 말 한마디를 해주고 싶은 그런 사람입니다. 다 누구나. 걱거리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시죠? 말을 안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 사는 거는 다 거의 비슷해요. 혹시 힘드시나요? 혹시 위로우신가요 혼자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누구나 내 이웃이 있고 내 도움을 청하신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혹시 외롭거나 혹시 친구가 없으신 분은 저한테 콜하세요. 제가 말 한마디라도 위로가 되겠습니다. 자, 제가 어저께 세안용 파우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것을 어저께 제품만 찍었는데요. 제가 좀 영상으로 또 다시 한번 찍기 위해서 출근하자마자 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힘내세요. 제가 세안용 파우더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세안용 파우더 있잖아요. 이 세안용 파우더가 음, 첫째는 화학성분이 없는 무화학성분이고요 피부 트러을 없게 하고 순하면서도 효과 세정력은 강력하고 또 각질제거잖아요 각질제거는 무조건 베끼는 게 아니에요 꼭 필요한 건데 자연적으로 분해가 돼서 탈락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또 혹시 보습 건조해서 굉장히 힘드시면 많이 있는데요. 저희 세안염 파우더는 약산성이기 때문에 피부 보습에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나온 지 얼마 안된 그런 어린 우리 여기 보이시죠? 여기 또 밑에도 이렇게 보시면 음 이유는 스노우 엔자임 클렌저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는 음 눈처럼 부드럽고요. 바르면은 오, 너무너무 부드럽다 밀림성도 좋고요 똑같은 효능이 있어요 어, 진한 화장을 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특히 젊은 중에서는요 어, 아이라인, 립스틱, 뭐 샤도 우또 뭐가 있을까요? 뭐 잘안 지워지는 그런 화장품 있잖아요 그런 어, 제품 발라도 깨끗하게 지워진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보여드린 우리 기존에 있는 세안용 파우더 클렌저도요 맨비거다 지워져요 그런데요 새로 나온 예, 스노우 엔자임 클렌저 음, 이 제품은 더잘 지워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요 거품은 모락모락 그렇게 많이 안 나지만은 아주 부드러운 정말 스노우 눈처럼 부드러운 그런 발림성이 있고 세안하는 느낌이 굉장히 재밌고요 제가 해봤더니요. 음, 거품이 자연적으로 뽀록뽀록 뽀록, 뽀록 나면서 톡톡톡 터지는 그런 기분이요. 굉장히 기분이 좋다 그까요 상쾌하다 랄까요오 어, 재밌어요. 제가 어, 저녁에 퇴근하고 집에 가서요. 이 스노우 엔자임 클렌저를요. 어, 손부터 깨끗이 씻고요. 얼굴은 문 하나. 아무 행기도 안하고요. 그냥 얼굴에 콕콕콕콕 찍어서 전제대로 펴발랐어요. 근데 놔뒀어요. 그래서 그냥 주방 가든 아니면 내방 가서 뭐 다른 걸 하고 있는데 점점점점 거품이 뭐라 불어나더요 톡톡톡 톡 터지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요. 제가 한번 영상을 찍어서 오늘 저녁에 퇴근하면 같이 올리겠습니다. 자, 제 얼굴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얼굴 어떤가요? 오늘 조금 예뻐 보이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또 한번 영상을 찍고요. 제희 매장 한번 이렇게 또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제가 또 실제로 제가 앱에 들어가서 또 예쁜 그림 사진을 만든 게 있는데요 보이시나요? 제 얼굴이에요 진짜 얼굴 좀코디 입은 데가 좀 닮았죠? 이런 앱이 있는데 다시 만들려고 찾아보니까 어디에 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다시 한번 찾아서 좀 예쁘게 한번 좀 이렇게 멋지게 한번 그림을 그려 한번 만들어볼요 오늘도 승리하시고요. 힘내시고 어떤 오랜이 있어도 우리 같이 모두 힘내서 이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